네 여러분들이 블로그 할때 글자수 자동 체크 프로그램 템퍼몽키라는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1위 블로그가 1방문자가 1753명 3위 방문자가 1979명 하지만 이 많은 이미지들을 일일이 다 다운로드 받거나 캡쳐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엄청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다운로드 커런트 탭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쭉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서 유입됐다고 블로그 주소에 문제가 있거나 저품질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 실제로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뭐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되었지만 실제로 라이브리에는 이렇게 6개밖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리뷰가 아닌데 리뷰로 쓰는 것은 쓰는 사람도 힘듭니다. 상품을 쓰지도 않으면고쓴 것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쿠팡 파트너스와 혹은 기타 제휴 마케팅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나는 과정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꼼수식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꼼수와 편법은 결국은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제목과 본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검색이 유입이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검색 키워드들로 검색이 될수 있을까요? 여기 다음까지도 한번 볼게요. 상당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키워드를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쇼핑 키워드도요. 이 쇼핑 키워드를 어떻게 대표 키워드로 어떻게 황금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롱테일 키워드로 픽셀 키워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검색 유입이 상당 부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검색 유입이 네이버에서 유입이 일어나면서 일부 다음이라든지 네이트, 기타 다른 검색 엔진에서 들어온다고 이것이 저품질이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쿠팡 파트너스를 하더라도 자 지금 제가 쓴 글들이 검색 누락된 게 있나요? 오히려 다 상위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일일 방문자 보세요 12,000명, 24,000명, 여기 4만 명도 있네요 4만 7,000명 자그 중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266명, 이거 접니다 8위에 있죠.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도요.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방향성 너무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속도 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글자 수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1번 블로그는 일방문자 1753명인 사람 3번 블로그는 1974명인 사람 이런 식으로 순위에 랭킹이 될수 있다는 거고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죠?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가십시오. 들려지는 소리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맞지 않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쿠폰 파트너스로 수익을 낼수 있는 비밀을 공개해서 재택법의 입문자나 초보자도 지금 바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쿠폰 파트너스 글쓰기 비법으로 포스팅을 하시면 정말로 내 글이 블로그 검색어 결과에 상위에 노출되고 검색 누락도 피하게 되고 블로그 지수도 오히려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품 홍보 글이더라도 오히려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 될수 있기에 평균 체류 시간도 늘릴 수 있게 되고 또그렇기에 블로그 지수가 향상되는 것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데 오히려 네이버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IT 팁 노하우 카테고리에 있는 포스팅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이 글을 샘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정보성 글을 여러분들이 포스팅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대표 키워드로 하면 거의 여러분들은 노출에 대해서 승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부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픽셀 키워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제가 오늘부터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눔 이벤트를 드렸던 황금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 개념이라기보다 대표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세부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로 구성된 황금 키워드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검색 유입을 우리들이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포스팅된 것 중에서 LG, 트론 스팀 건조기 기능과 스펙이라고 되어 있죠. RH17VTS 이거를 대표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이게 황금 키워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던 엑셀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RH17VTS라는 모델명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황금 키워드였습니다. 황금 키워드였던 이유는 보시면 총 조회수가 당시 6,110건 그리고 발행량은 6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0.01밖에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황금 키워드로 이걸 배포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한번 지금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웨어리스 포스트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와서 조회수, 총 조회수와 문서 발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총 조회수는 6 1 1 0권이 갔고 문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좀 많이 늘어났죠, 문서 수가. 그러면서 비율은 0.037이 되었어요. 네. 그만큼 또 제가 포스팅했던 제 순위도 조금 밀렸을 수 있는데요. 뭐할수 없죠. <웃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포스팅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웨어리스 포스트에서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포스팅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아무데서나 사실은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포스팅된 글에서 이 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넣으셔도 되세요 뭐 디테일한 내용은 또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검색을 해 볼게요 12위의 순위에 랭킹이 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순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검색에서 나오는 순위와 뷰탭 검색에서 나오는 순위가 다르잖아요. 때로는 뷰탭 순위보다 통합검색 순위가 더 상순위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키워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항상 체크를 좀 해보시는 습관을 드릴 때좀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자, RH1G VTS LG 스팀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쇼핑 키워드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쇼핑 키워드잖아. 아나부 뭐잘 모르나 보네. 왜 모르겠습니까. 쇼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통합검색에서 보통 UGC 검색, 검색 노출 순위에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관련된 카테고리 탭 순서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네이버 쇼핑 나오죠. 쇼핑 키워드입니다. 네이버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서대로 나오고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셀러 키워드이고 쇼핑 키워드고 네이버의 수익을 받쳐주는 그러한 쇼핑 탭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뷰 탭은 그 밑에 밑에 세 번째 단으로 나오죠. 키워드 자체만으로 검색되었을 때는 사실은 노출돼서 클릭까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나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최소 50, 7 0건 이상씩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유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보면 은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쇼핑 키워드 쓰면 안 된다. 그것은 황금 키워드가 아니다. 뭐 그냥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정보를 제공할 때잘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시도도 안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도대체 뭘 하겠어요 이거 안된다 이거는 된다 저거 안된다 딱딱딱 정해놓고 경험이 없으니까 정해놓은 대로 만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을 때꼭 분별하고 구별해서 들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또 여러분 저하고 다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소화시켜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걸음을 하실 수 있게끔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걷고 뛰는 그러한 순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차분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보성 쿠팡 파트너스를 할때 동영상 탑재를 권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쇼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먼저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선양영향력에 아나보해서 바로 뜨죠. 이렇게 뜹니다. 자 동영상 탭에 이렇게 제일 우선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1순위 나왔죠. 일단 동영상에서 클릭할 확률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죠? 피 c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PC보다는 모바일로 유입되는 확률이 퍼센티지가 거의 70%, 80% 이상 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쇼핑 키워드가? 바로 쇼핑 키워드가 나타나면서 스크롤 한번 올리면 블로그 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모바일에서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쇼핑 탭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마우스를 한단만 내리면 자 보시면 블로그 뷰에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클릭을 안할 수가 없죠 클릭을 안할 수가 없어요 블로그 리뷰에 이렇게 저의 포스팅이 바로 네 번째에 뜨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황금 키워드로 이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거의 50% 정도가 유입된 걸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통계 내용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게시물 지표 네, 네이버 PC 쇼핑 그리고 네이버 통합검색 모바일, 다음 통합검색, 네이버 뷰 검색, 네이버 통합검색, 다음 통합검색 다양하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PC, 네이버 웹문서, 네이버 이미지 검색 그리고 네이버 쇼핑 PC가 제일 많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은 쇼핑 키워드이기 때문에 쇼핑에서 검색된 확률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히려 네이버 쇼핑, 그 중에서도 PC 검색이 가장 많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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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블로그에 어떤 강의라든지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일부 강사들이 얘기하는 획일적이고 자기 생각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은그 범주 안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진실된 지금 진정성이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요.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틈틈이 계속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봐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통합검색 모바일에서 어떻게 불러왔을까요? 어떻게 클릭할까요? 자유입률들이 상당히 낮죠. 하지만 되게 다양한 키워드로 들어옵니다. LG 트롬 스팀건조기 종류 LG 17kg LG 건조기 스팀 LG 스팀건조기 17kg 쭉 많죠? 또 볼게요. 모델명 그대로 있고요. 또 볼게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엘지 번조기 패딩 건조도 있죠? 심지어는 번조기 스팀 기능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 통합 검색 PC에서도 들어오죠 여러분 다음에서 유입이 된다고 블로그가 저품질이고 블로그 지수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키워드가 때로는 그 블로그 지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키워드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세부 키워드로 검색되어졌던 것들이 웹사이트 경영으로 다음, 네이트, 기타 다양한 검색 엔진에서도 유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는 그렇게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블로그가 문제가 있고 저품질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저품질 상태여서 네이버 검색 쪽에서는 하나도 노출이 되지 않고 전부 외부 유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 저품질이 맞는데 정상적인 검색 유입이 네이버에서 유입이 일어나면서 일부 다음이라든지 네이트 기타 다른 검색 엔진에서 들어온다고 이것이 저품질이고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세요. 이렇게 네이버 웹 문서 검색 모바일에서도 그리고 이미지 검색 모바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검색 키워드들로 검색이 될수 있을까요? 여기 다음까지도 한번 볼게요. 상당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한 30여가지 정도의 키워드죠. 이것이 바로 세부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제가 말씀드린 픽셀 키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목과 본문에 연관성 있게, 말 그대로 연관성 있게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어렵게 걸리지 않아요. 키워드 검색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연관되어지는 연관 검색어들을 다 모아서 글을 쓰시면서 그 글들로 자연스럽게 녹여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녹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관련 검색어들을 음, 전부 다 본문에 녹여내는 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키워드들이 본문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이따가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제목과 본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검색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그게 황금 키워드의 장점입니다. 황금 키워드를 기반으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세부 키워드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포스팅 된 글을 보면서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하실 때 우리가 정보성 글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오실 때 아무 데서나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들이 사용된 게 진짜 브랜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지 즉뭐 삼성이나 LG에서 그 브랜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미지를 수정해서 각 판매업체가 수정한 이미지들로 상세페이지를 만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옥션에서 옥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려요. 물론 이 이미지들은 어, LG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일 겁니다. LG에서 상품 홍보 상세 페이지 이미지들일 텐데 하지만 이 이미지들을 업체별로 이런 식으로 장애들에 맞게 수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가져다 쓰시면 저작권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이 상품을 여러분들이 판매한다 면냐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진 않겠죠. 뭐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네들 상품을 팔아주니까 뭐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미지들을 막 가져다 쓰시면 안 되세요. 상품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거고 쿠팡 파트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가져다 쓰시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쓴이 이미지들은요. 모두 다 LG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LG전자에서. LG전자의 상품 이미지입니다 LG에서 LG전자 상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너희들 왜 LG전자 이미지를 갖다 썼어? 라고 소송을 걸까요? 그럴 일들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본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LG전자에서 제공하는 상품 홍보 페이지의 상세 페이지들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죠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이미지들을 일일이 다 다운로드 받거나 캡처받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엄청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당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 부분에 모든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전체에 이미지도 다운받을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자, 다운로드 커런트 탭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쭉 다운로드 됩니다. 지금 현재 커런트 탭하면은 이 LG전자의 이미지잖아요. 이 LG전자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는 상품 리뷰 관련된 이미지들도 모두 다운로드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품 관련된 리뷰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찍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리뷰자가 찍은 겁니다. 어, 물론 뭐 적절하게 꼼수식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꼼수와 편법은 결국은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명확하고 될수 있으면 정확하게 건강하게 정직과 정도로 운영을 해도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 글을 잘 쓰고 또 이로 인해서 비록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금액서부터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어떤 건지 클릭해볼까요? 네,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최초 실행하면 이렇게 모두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면 은 전부 다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죠 우리는 뭐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이미지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반전시켜 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클릭해서 선택을 할게요 이미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이죠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효율 쪽에서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로 길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또 선택할 거고요 이 이미지도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이 이미지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됐죠? 그리고 어,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이미지도 선택하고 결국 다 선택하네 자이 이미지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운로드하는 창이 떴죠? 그리고 다운로드 이미지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떴죠. 그럼 이거는 LG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포스팅하는 글의 질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스팅 정보로 들어올게요 이렇게 포스팅한 겁니다. 제목 여기에 보이시죠? 대표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황금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황금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글의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죠. 어, 보통 건조기는 용량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용량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용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용량 그리고 킬로그램도 명시해줬고요. 그리고 LG 상품이기 때문에 LG 그리고 또 LG 브랜드의 또 상품 브랜드 그리고 스팀건조기 이렇게 RH17VTS의 기능과 스펙을 알려드리는 정보로 포스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제목이 또 중요하지만요. 아까 보셨죠? 다양한 곳에서 한 30개 이상의 키워드에서 이 블로그로 유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픽셀 키워드인데요 이 안에 다양한 키워드들을 녹여내야 합니다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리뷰글은 아니지만 리뷰가 아닌데 리뷰로 쓰는 것은 쓰는 사람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무렇지도 않게 쓸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리뷰가 아닌데 가짜 리뷰를 쓰면서 상품을 홍보하는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양심에 꺼려하는 양심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쓰지도 않고 쓴 것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쿠팡 파트너스와 혹은 기타 제휴 마케팅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 나는 과정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했죠. 자 보여드릴게요. 글 자체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냥 제 주관적으로 제 그리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막쓴게 아니잖아요. 정리되어 있게 먼저는 어, 개론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사진 달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제 간단한 요약을 쓰고요. 그리고 가격 정보로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 링크가 돼있죠. 뭐 링크를 보시면요. 이렇게 단축 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네, 보시면 사용된 이미지들은 실제로 많지만 여기 라이브리에 보시면 실제로 포스팅이 사용된 이미지들은 뭐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되었지만 실제로 라이브리에는 이렇게 6개밖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 6개만 제가 사용한 겁니다. 이 6개 사용한 이유는요. 상품을 잘 나타내 줄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그 이유는요.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이 좋아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미지의 컨텐츠 즉 글자 의 요소가 많다든지 혹은 숫자가 들어가거나 번호가 들어가거나 스펙 이미지 이미지에 너무 많은 양의 텍스트가 들어간다든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미지에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들은 사실은 알고리즘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오해가 심각하게 되어지면 또 검색 누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텍스트 위주의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 싶은 이미지들은 숨김 이미지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단축 링크로 쿠팡 파트너스와 연결된 이미지는요. 숨김 이미지로 사용을 했어요. 당연히 쿠팡 파트너스 공정의 문구는 넣으셔야 됩니다. 자 공정의 문구 보여드릴게요. 이 공정의 문구 이미지입니다. 음, 그냥 저는 혹시 몰라서 공중의 문구를 숨김 이미지로 사용을 했어요. 공중의 문구는 숨김 이미지로 사용하더라도 분명히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어, 중요하게 전달할 메시지는 가독성이 좋고 길지 않게 심플하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펙정보 요약도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썼냐면요. LG, 싱크 n c 트롬건조기, 영문.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목의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와 본문 안의 키워드들, 즉 픽셀 키워드로 조합을 할 키워드들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전기식,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두번 이상, 세번 이상 겹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키워드들은 제목과 본문의 연합 키워드로 누군가가 검색할 때 해당 키워드를 썼을 때다 검색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큐큐 스팀 의류 건조기 주요 특징에서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써놨죠. 자, 스팀 살균 코스, 스팀 리프레시 코스 그리고 패딩 리프레시 코스, 스팀 통 살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모델도 있습니다. 모델을 쓴 이유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일단은 다양한 모델로 검색을 해도 이 포스팅 글로 연결을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모델은 RH16WT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RH16WT로 검색했을 때 신규 모델인 이 모델을 보았을 때 분명히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 아니다 그러면 나가겠죠. 어그로를 끄는 그런 부분들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 본문에 실질적으로 텍스트로 어, 스펙이라든지 기타 극징들 이런 주요 키워드들을 넣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구매 링크로 해서 또 다시 쿠팡 링크를 한번 더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단축 링크를 사용했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검색 유입된 키워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통합 검색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음 통합에서는 도대체 뭐가 들어왔을까요 LG건조기 17kg 말 그대로죠 LG건조기 17kg 한번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LG건조기 17kg 그러면 이 포스팅글에 LG건조기 17kg이란게 있나요? 1 7 k g 있고 건조기 있네요. LG 있네요. 이것들이 조합된거죠? LG건조기 17kg 그럼 다음에서 실질적으로 볼게요. 떴네요. 네 바로 뜨네요. 여기 지금 제 글이 여기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다음 검색 엔진의 경우 제가 선정한 황금 키워드 이 키워드로 검색했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블로그 1순위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서 유입됐다고 블로그 주소에 문제가 있거나 저품질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우리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에 정보성을 제공해 주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쿠팡 파트너스 유입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트래픽이 발생되는 과정 중에서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서 외부 유입이 있는 이유는요.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원래 메인 키워드나 대표 키워드로 사용할 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품명으로 그리고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서의 키워드로는 도저히 우리가 승부할 수가 없는 키워드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황금 키워드 개념으로 롱테일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와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인 픽셀 키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픽셀 키워드 개념 생소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본문과 제목, 제목과 본문의 다양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의 들 조합으로 우리가 비록 생각지도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 조합된 키워드로 검색했었을 때 상당히 많이 검색 유비될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대표 키워드 하나와 그리고 픽셀 키워드 예를 들면 20개, 30개 정도 사용했을 때 거의 동등한 검색 유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황금 키워드 이 키워드가 과연 어느 정도의 블로거들이 쓰고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준 최적화 1, 2, 3단계 뭐 다양하게 뭐 최적화 단계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블로그 단계를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죠. 마케팅 업체에서 편의상 알고리즘의 다양한 척도들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대충 추론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 키워드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만한 키워드인지 봐야 되잖아요. 총 조회수와 문서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리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1위 블로그가 1방문자가 1,753명, 3위 방문자가 1, 1,979명, 뭐 상당히 좀 방문자가 있죠. 그렇지만 2위는 352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1방문자 60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4일 전인 걸로 봐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 황금 키워드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어, 21위에 있네요 상당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6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황금 키워드를 배포하고 나서 어, 이 키워드로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정도라면 내가 뭐 그래 내 방문자가 한 150에서 200명, 300명 되는데 그러면 6위, 7위, 8위, 9위, 10위, 어 10위권 안에는 들 수도 있겠다 라고 싶으면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키워드 자체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 보시면 월간 조회수가 7,990권, 만 권은 안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 검색 유입에 도움이 될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좀 고마운 사이트예요 네 여러분들이 블로그 할때 글자수 자동체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템포몽키라는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템포몽키의 스타볼에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면서 크롬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크롬에 추가를 하시고요.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를 할게요. 스크립트 실행을 위해서 위에 이 주소를 넣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인스톨됐다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으로 가가지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열어놓을게요. 네, 열려있죠. 그리고 우리 좀 이따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열거고 이건 좀 이따 열게요. 자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템퍼몽키를 세팅하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쓸때 시간을 단축하고 또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 글자수 자동 체크 프로그램 템퍼몽키 스크립트를 이용한 확장 프로그램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신된 글을 보겠습니다. 자포신된 글을 보는 순간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밑에 이렇게 글자 수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어, 수정모드로 한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글자 수부분의 변동사항을 볼게요. 그러면 글쓰기 모드에서 한번 글자 수가 정말 그렇게 변동이 되는지 볼까요? 아까 건조기 글 제목 과연 어느 정도 숫자일까요? 36자네요. 공백제외 28자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스펙 두 글자를 지워볼게요. 좋습니다. 글자수 34자로 줄어들었고 공백제 26자. 공백을 하나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 확장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죠? 이제 첫 번째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일괄 이미지 다운로드 확장 프로그램인 파쿤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서 뜨게 해볼게요. 자, 이거 아까 뭐였죠?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들 다 다운로드 됐었죠. 자, 보겠습니다. 네,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자, 이미지들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것은 여러분, 뭐, 다른 사이트, 뭐, 리뷰 사이트, 리뷰라든지, 뭐 쿠, 쿠팡 사이트, 뭐, 기타 다른 SNS, 오픈마켓 사이트, 이렇게 업체들이 올려놓은 이미지들 다운받으시면 안 되세요. 이건 다 저작권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성 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보성 글로 그 상품을 홍보할 때 예를 들면 각 IT 브랜드 사이트의 공식 홈페이지의 이미지들로 정보성 글을 쓰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각 개인을 상대로 뭔가 왜 사용했어라고 소송을 걸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해 주는 글이니까요. 네 건조기 모델의 LG 전자 건조기 모델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LG전자입니다. 그쵸? LG전자죠? 그리고 팟쿤 커런트 탭 다운로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현재 탭의 모든 이미지들을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쵸?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컨택을 해서 다운로드 를 받으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운받는 것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입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 분석 사이트.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선택한 키워드가 과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일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또이 키워드의 검색 유입이 내 블로그 지수에 비해서 괜찮을까? 라고 쓸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블로그는 일방문자 1753명인 사람, 3번 블로그는 1974명인 사람, 그리고 2순위에 있던 블로그는 352명인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정확하게 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수도 나와 있고요 사진수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사진수는 5개 이상이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숫자는 뭐 10개, 내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많이 써야 된다면 그러그 이상도 들어가겠죠 굳이 일부러 줄이고 일부러 늘리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포스팅하십시오 그게 가장 맞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도요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경험담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7명의 어떠한 블로거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의 상황이 다른데 다 자기의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37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37명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 자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네이버 알고리즘이 어떠한 성향의 글을 좋아하는지만 큰 테마를 두고 여러분들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키워드 하나만 더 샘플로 찾아볼게요 지금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유입 경로는 요 포스팅 글입니다 보면 드라마 관련된 것들 그리고 즉 드라마 이슈 관련된 것 그리고 상품 제품 정보에 관계된 것 모델명에 관계된 것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다양하죠? 황금 키워드 관련된 이벤트 글에 의한 유입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유입들만 일어나고요. 실질적으로는 검색 유입이 돼야 됩니다. 블로그는요. 블로그는 그 검색으로 검색 유입된 방문자 수가 진짜 방문자 수입니다. 자신의 글을 계속 홍보하고 클릭해주세요. 뭐 단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해봤자 그 순간뿐이고요. 유입이 될수 있는 글의 상태, 유입이 될수 있는 글쓰기 방법, 유입이 될수 있는 글쓰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계속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요즘 모범택시가 인기가 많죠 모범택시의 웹툰 결말은 과연 어느정도 키워드 경쟁력이 있을까요 조회수와 문서수는 어느정도 될까요 네, 총조회수 6340 문서수 712개입니다 비율은 0.1대니까 황금 키워드 종류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약간 황금 키워드에는 못 미칩니다 제기준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의 블로그 순위가 과연 몇 순위로 순위 검색이 될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도 비교적 상순위에 있습니다. 제 블로그 지수에 의하면 저 원래 이거 저품질 블로그였는데 2주에서 3주 만에 회복이 되고요. 지금 그래도 블로그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위가 8이죠 모범택시 결말로. 그러면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키워드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블로그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범택시 웹툰 결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블로그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한번 볼게요. 이를 방문자가 아 너무 많죠. 보세요. 12,678 12,000, 24,000 사실은 웬만해서는 이거를 도전하긴 되게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지를 않죠. 근데 저는 도전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틈틈이 빈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출된 순위를 보면 대부분이 인플루언서 블로거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블로거들이에요. 이일 방문자 보세요. 12,000명, 12,000명, 12 24,000명 여기 4만 명도 있네요. 24,000명, 47,000명 자, 이 중에 589명, 800명, 이렇게 두명만 1000대 미만으로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266명, 이거 접니다. 8위에 있죠? 그리고 심지어 포스팅도 6일 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위에 랭킹이 될수 있다는 거고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틈틈이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못합니까 물론 최적화 블로그에 가장 적합한 키워드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 못하는게 아닙니다 세부 키워드들과 픽셀 키워드들 제목과 본문의 조합들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얼마든지 검색 유입 트래픽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가십시오. 들려지는 소리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맞지 않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방향성 너무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속도 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알맞은 속도로 적절한 속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색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일 방문자 만명 이상씩 2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 키워드로 포스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황금 키워드였습니다. 0.1 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아내서 포스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더라도 자 지금 제가 쓴 글들이 검색 누락된 게 있나요? 오히려 다 상위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네 보시면 황금 키워드로 작성한 글들이 검색 누락된 게한 개라도 있나요? 쿠팡 파트너스 글이 지금 누락된 게한 개라도 있나요? 제 블로그가 뭐 엄청난 지수의 블로그인가요? 제가 저품질 블로그를 일부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동다나아나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품질 블로그를 선택해서 아나브 블로그로 만든다는 게큰 결단이 없으면 솔직히 어려운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를 하더라도 검색 누락된 것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쇼핑 키워드뿐만 아니라 드라마 이슈 키워드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슈 키워드로 방문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적절하게 드라마 이슈 키워드를 사용하고 블로그를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팅을 할때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검색 누락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노출이 됩니다.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상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대표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세부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픽셀 키워드의 모음들로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블로그 지수가 낮고 적품질 상태에 있더라도 조금씩 블로그 지수가 상승이 되고 여러 번의 블로그 상태가 상당히 개선되고 또 심지어는 최저가 블로그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내용들은 어떤 유튜버도 어떤 블로그도 어떤 강사도 거의 전하지 않았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 정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진정성이 없으면 어,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 고마움을 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바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계속 컨텐츠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